참 so mod, time is so p l a y 준비되면 툭 치고 올라가는 걸. 써 o no g 뭉 s 정 m on to 개 u 꽉 k h e a 각 b u 내가 m 의 r r i v a l Say my name 리듬 뱉을 때 빼곤 내 주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Say my name 이건 어른의 방식 여러 주인공이 있어 내 스튜디오 순서 왓지 제대로 구워. 마이크 세터가운 동생들 마음속에다 빛을 그 잠재력 끌어내는 쪽에다 집중 심상을 끄집어내니까 이건 미술 쏟아져 재능은 내 머릿속에 reset 팬데믹때문 아니고 신가 조금 거리두었지 반은의도적나 머지 반은 미스테이크 수트케이스 안에꽃내 비즈니스 안에 늘 숨쉬고 있지 point 난 열어두고 싶어 내 생각이 많은 가방에 짚어 위치포. 진지한 건 어쩔 생각만 한 침날 못채워 지콜 저기 저기 수트케이스 안에 핀꽃 저기 저기 수트케이스 안에 핀꽃 저기 저기 이게 나포 a petition you g 을 n n 게네 taste it i'm t 그게 너얘기지않아무언 가수도 있어 이게 o t 지션 e t i 테 i 스 n you g 을땐 그냥 내 a 가 야야 가 길이 나저가 다시 붙이 새로운 밤이로 붙일 대표하는 걸로 숨 쉬듯이 경기를 만들지 흐름은 계속 타서 올라가는 게 나고 어그러 그래 실력은 나듯 자꾸 눈동자 굴리 거면 가서 놀아줬다구나길때안낄때 자꾸 기울 때바 있네 시스템 나 빌딩 만드는 게 원래 다시 레시피 준비했지 일단 맛봐 제날 외전 초밥까지 골라빨 먹고 갔겠지만 멋같은 고집 변적이고 난날 모른 척하면 세상에 밉고 난 어디 갈지 모르면 바람 부는 척한 내 스펙은 요지락보다 난조봐그 덕이 십 년은 미론 낯이 은퇴 그러니 새로 스워드를 잘지 국대 여전히 그때 할 일은 부패 보이는 suitcase 난 열어두고 싶어 내 생각이 많은 가방에 짚어 어쩔 생각만 아침날 못 채워지 c 저기 저기 suitcase 안에 핀 i 저기 저기 suitcase 안에 핀 i 저기 저기 suitcase 안에 핀 i 내 마음 줄이건일종의 p o you c p r s n o u taste it i'm a best in. 야야, yeah, yeah, 가던 길이나 가버려.